스탠딩, 베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높은 동접자소에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제 채널 메인 게임 팀포트리스2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팀포트리스2는 2007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플레이 되고 있는 장수 게임이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게임이죠. 팀포트리스2 한국에서는 팀포트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처음 나왔을 때 20달러라는 가격으로 세상에 나왔고 많은 업데이트를 지나 2011년 우버 업데이트 때 처음으로 무료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2017년 10월 정글 인페르너 업데이트 이후로 2022년 지금까지 해수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주었고 무기 밸런스맨 밸런스 각종 서버 문제와 서버와의 클라이언트 간 충돌 핵 유저는 나오자마자 일주일이 채안돼 벤처리를 하는 등 서비스 문제에 대한 멋진 대처를 보여줬고 또한 2020년에 한번 봇들이 대거 출연을 하였었는데 벨브는 이를 일주일이 채안돼서또 눈치채고 도시 운영되는 계정을 전부 싹다벤처를 시킵니다. 이처럼 아주 깔끔한 운영을 해주며 장기적 운영에 빠삭하여 즐기기에 아주 쾌적한 온라인 게임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계의 선두주자로 수많은 아류작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팀퍼트의 인기는 그 어떤 게임도 넘볼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에 걸맞게 매년 주기적으로 월드 챔피언십 토너먼트를 열어 역대 최다 e스포츠 관람객과 시청자 수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벤이라는 선수가 그 우승을 타는 영광을 맛봤죠. 상금 프라이즈는 무려 역대 e스포츠 최다 작년 롤드컵보다 훨씬 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인기에 힘입어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네요. 이 기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벨브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무기를 무료로 뿌려 경제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적절한 대처와 벨브만의 경제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유저들의 창작물품과 무기 아이디어들을 게임에 적극 반영하여 유저와의 소통 또한 무시하지 않는 소통하는 회사의 타이틀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업데이트와 매년 새로 바뀌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에 맞춰 가히 놀라울 정도의 최적화를 해주고 있는 벨브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상 팀포트리스2 리뷰였습니다.